저, 우와, 뭔데? 쎄다, 쎄다. 어, 인마가, 라프타리아가 지금 종족불명이라서 그거 받은 거지? 무명, 선물, 그거를 지가 받았어. 자, 요렇게 되면서, 어, 꽤 센데? 궁개지가 점점 차간다. 이게 큰일 났다. 뭐할수 있는 패가 많이 없어. 촥! 우와! 쟤 뭐고? 하이, 굿,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쪽은 종족불명 쪽입니다. 쾌속발도, 유명. 정말 종족불명이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지금 머리를 맞대어서 짜본 택입니다 나우후미 인간입니다 일마는 개성은 못 봤습니다만 은 분노스택이 쌓일수록 미친듯이 세지는 놈이고 그를 짝사랑하는 라프타리아 일마가 종족불명이야 그래서 일마 기본능력치가 공방생이 올라가지 그럼 방어력이 더 올라가지고 자신의 방어력 3 0 0만큼 아군의 최생 증가시키고 자기 주인님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속성이 모두 같으면 아군용 바피감 30퍼가 붙게 됩니다 자, 속성 다 맞췄죠? 여기서 무명이 앞에 나와요 무명 앞에 나서 개성과 성물을 제공하고 있고요 서브에서 통역 길선대가 방어력 60% 더 올려가지고 와 잠깐만 시나리오는 진짜 개토할 것 같은데 방어력 음식까지 먹었어요 그래서 미친 방어력이고 아티팩트도 방어력으로 맞췄습니다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단단할지 가좀 궁금하고요 과연 이게 어떤 각이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길선도 템을 내가 안 끼고 왔어? 진짜? 공원 나가서 확인할게요 어, 자, 어, 이게 해외 불과 어둠 두 개에 어둠색이 큰일 났다 야 이거 저격 당할 것 같은데 <웃음> 아무리 단단해도 잠식 당할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가 막다 죽어 나갈 것 같아서 일단 궁을 빨리 만들어 봤고요 어차피 때리도 이자식들을 쉽게 스크래치 낼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자 패블 들어오고 있고요 잠시 괴삽 됐다 일단 선물 발동 됐고요 어. 자, 안 죽었어요. <웃음> 자, 한번. 자, 한번 역체가 한번 가 볼까? 지금 분노 버프 많이 쌓였고요.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이걸로 힘들어 오라고. 힘들어 온 다음에 어, 박크당 때리 보고요. 콰크당 야, 이거 잡으면 엄청난 거다. 야, 여러분 역겨워. 벌써 역겨워. 빡빡빡빡빡 43만 터지고 있고요. 파크당 야! 빡 시작 좋아. 벌초에 매라 어? 연매 자식이뭐형님한테 어디서야 자식이탁 크다까지 12만 됐나? 어때, 요 여러분? 이 정도 어때? 야, 이거는 진짜 제대로 작정하고 지금 저기치신 거거든? 뭐, 그럼 다 잠시 끌어 죽이면 되잖아요. 형,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와, 어휴, 야. 야, 인사 나옵니다. 인사 나옵니다. 와! 야 개더럽고 역겨운 덱이다 개단단한데 진짜? 힘 돌아온 막 그거에 다 쳐맞고 견디고 그걸 시제 역으로 찍어 누른다고? 방어를 막 미친듯이 처벌처벌한 처발 덱입니다 단단한 데 공격도 세요 그래서어어나우미가 스택이 다 쌓여가지고 그치? 스택 다 쌓이면 북북북북 하고 있 궁도 한명 그래도 죽이는 궁이기 때문에 아길선장비아 미안합니다 아길선 장비를 또안 끼고 온것 같아요 예 길선트 장비를 안 꼈는데도 이 정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알겠지? 저 한번 또 가봅시다 근데 이마들이 패가 뭐더라 이게? 예. 나홍이 말고는 다 쓰레기 팬인 같아가지고. 십살리 도발 이거 패를 빼주면 안될것같고요 어, 야, 궁을 만드시겠는데? 소멸 걸리잖아. 우리 패를 안 쓰면 그지. 이번에는 요렇게 가볼게요, 그러면. 우와, 뭔데? 쎄다, 쎄다. 아 잠깐만. 아, 그러고 보니까, 라프타리아 지금 총격불명이라서 그거 받은 거지? 무명, 선물, 그거를 지가 받았어. 오꽤 센데? 그래서, 어, 저거, 아, 필각하겠네요. 필각 못했으면 이거 한번 보여줄 수도 있었다, 진짜. 자세 잡고 한번 뻥할 수도 있었다, 이거. 자, 이렇게 되면서, 어? 군개지가 점점 차간다. 이게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할수 있는 패가 많이 없어. 촥! 우와! 뭐고? 저렇게 보 뭔데? 형, 진짜. 절망적,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절망적이 내가 뭘 해야 되지? 아니 모르겠다고 그냥 너무 질질 끌다가 내가 극막고 죽을 미래가 보여가지고 그냥 방패 잡고 계속 때리는데 이걸 죽인다고? 와, 옵니다, 옵니다, 옵니다. 지금 다급해지셨어. 지금 저격치신 분들 다 다급해지셨어. 이거 뭐지?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노 2스텍 다인 상태인데 이거 해제시키고 때릴게요. 이렇게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빡빡빡. 아직 많이 안 세겠지만 그래도 한 28만 뽑고 있고요. 톡, 톡. 어, 이번엔 또왜 약하노? 아, 죽, 와, 무명 죽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 무명이 죽으니까, 빵! 오케이! 됐다. 와, 이거 라프타리아하고 무명의 주, 주, 주, 조합이야, 이거. 와, 오. 놀래가지고 심장띠. 아, 진짜? 너무 놀랐어요, 나 지금. 야, 그러면 무명 있는 상태에서 라프타리아 궁 나가면 100만원 나왔겠는데, 적어도? 와, 형님 스텝 끝났고요 야, 이걸 이긴다고? 와, 어 반가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자, 얘가 분녹 스텝은 많이 안써였지만안써도 이소, 야, 이소 22만이면, 3명이면 66만이 되겠다, 야, 이거. 아, 어, 잠깐, 잠깐, 잠깐. 잠깐. 길선드템길선드템이 지금. 내가 이게 지금 각인 다이게 있는데, 길선드템 야, 이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길선드템이 개찌밥이어도 이 정도 될수 있다는 거. 거의 벗고 있는 옷이었어. 근데 다이앤이 아까 빡치는데 었는데 진짜 놀랬잖아 와, 쓸패가 없네. 이 덱이 단점이 나오미가 못하면 할게 없네. 이런데 라프타리아가 그걸 죽일지 몰랐어. 봉 돌리는 다이앤을 아, 오케이. 이건 저격 제대로 하신 거 맞고요. 방어 관련을 4 0 깎잖아. 공격력이나 모든 것들이 방어력 기반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건데, 4천 깎는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40%를 깎기 때문에 그거는 예, 하드카운터가 될것 같습니다 구류드한테 찌발린다 어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긴 한데 차단 걸리셨고 일단 부활은 빠졌고요 어... 한번 궁도 만들면서 저 자식 한번 치기 볼게요 방어 관련 깎고 있는 절마를 아어될 수도 있다 이거 야될수 있다 네가 어디서 방어 관련을 깔아 눈 내리 까라, 이 자식아! 와, 아깝다. 저거 잡았으면 방어관련 다 풀리면서 갑자기 개딴딴댁으로 바뀌는데 지금은 안 딴딴합니다. 치명이 안 터져요. 방패를 올린다면 한 장밖에 못 쓰는 거였잖아. 두장 쓰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자, 그래도 아직,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어관련이 끝나가거든요. 이제 하나 남았다. 이제 방패 씁니다. 아끼고 아꼈던 방패 씁니다. 두턴 동안 방패예요두턴 방패고 방어관련 50% 증가에요. 더 세질 수 있습니다, 이거. 아직 안 쓸게요. 쓰자. 쓸게요. 데를 죽여버리겠습니다. 방어관련이 깎여있어서 잘못하면 죽으면 안될 것 같아서 아무리 이거라도 죽겠다. 어, 됐지? 자 이러면 나오미를 과연 죽일 수 있을까요? 이 나오미를 죽일 수 있겠나? <웃음> 두턴이야! 죽일 수 있겠어요 이거? 괜찮은데 이거? 야 이건 완전히 카운터 덱이거든 완전히 저격 덱이에요. 방어관련을 40% 깎아서 딜이든 방어든 다 깎아내린 상태인데 어 이거 뭐고? 힘 돌아왔나? 뭔데 이렇게 쎄노힘 안돌아왔었나?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치보세요 한번. 치보세요. 우와! 형 잠깐만요. 요 살살 세 아? 역시 이건, 우리 형님을 경배해야 되겠지. 경배는 하는데, 그래도 형님 제가 분노 지금 좀 많이 쌓여가지고, 형님 일단 궁은 막을게요. 궁은 막고, 마지막까지 재선을 다하고 죽도록 하겠습니다. 푹! 일단 불꽃 뽑아보고요. 삼성방패가 있거든요. 삼성방패가. 이거 만약에 나오미가 혹시라도 그림 한번 내면, 지금 미친 그림이에요. 이거. 나오미 그림 나오면 이거 난리 나는 거다. 아, 아프네요. 확실히. 자,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와! 와, 이성 방패인데. 좀 보고 싶었는데. 3성 방패까지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 우리 형님께 제가 인사 한 번, 배꼽인 사드리면서 반가웠습니다, 형님. 자, 계속해서 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신덱. 36만의 마신덱. 조금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거기다 찬드라이 님이 있어가지고. 하단 걸어가면서 대단히 괴롭힐 자식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이 생방이기 때문에 계속 제 덱을 알고 들어오는 찐 사람이고, 찐 저격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한판한판 한판 이기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봄이 덱 소개시켜 드릴 때이덱딱그 방식대로 하셨고 되게 좋아요 개좋아요 방패를안 쓰면 죽거든 다음편에 왜냐면 어둠 두개 쌓아가지고 바로 죽이거든요 방패를 쓸게요 이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찬드라님 방격 저거 뭐 풀거든요 진짜 괜히 두들겨 줬다가 어둠만 더 쌓이고 저도 이 덱을 자주 쓰는데 고마울 때가 쳐주면 고마워요 풀카운칠 때마다 어둠 쌓여가지고 근데 다만 이제 그걸 잘 역용하면 잠식을 우리 턴에서 잘 흘려 버릴 수도 있어요. 풀카운트를 잠식이 당해 버리는 거지 그렇게 흘릴 수도 있어요. 어 자세 잡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어둠이 하나, 둘, 셋, 세 개잖아. 한장 나눠 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면. 자, 근데 쳤지. 풀카운트 맞으면서 잠식 걸리고, 잠식 다음 턴에 빠질 거고. 탁 때리고, 잠식 걸리고, 잠식 다음 턴에 빠질 거고. 요렇게할 수가 있다. 오케이. 어둠 없어졌지? 근데 힘이 돌아와서 나쁘지 않은 운영이었는데 힘이 돌아와 가지고 자 그러나 성물이 하나 있기 때문에 아또 어림없다 진짜 찬드라가 정말 괴로울 정도로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에 이렇게 갈게요 아 아닌가? 잠깐만 어둠을 하나 더 봤잖아 근데 분노도 하나 더 봤기 때문에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잡아야 돼 찬드라 일단 잡아야 그 다음 그림 보여 뻥 오케이 찬드라 잡았고 아 근데 이번에 잠식 타이밍이다 축구라면 라프타리아가 이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워와 찬드라 하나 잡는데 진짜 이렇게 힘든단 말이죠 찬드라 하나 잡는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큰 손실을 봤는데 남은 두 사람은 너무나 무서운 두 사람이 남아있단 말이야 어못 죽겠다 아 하나 더 있을구나 아이 둘의 콤비는 진짜 이 형제 이거 삼형제 되겠네 지금 삼형제인데 가보자 착 21번 너무 센데 그럼 패를 좀 이게 딜계산이 됐으면 2성, 1성, 2성 이렇게 썼으면 더 좋았겠다 촥! 와게야이마가 분명이랑 참잘 어울리는구만 너희 둘이 사귀라 사귀라사귀라 야이 둘이 사귀어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을 정도로 너무 잘하는데? 지금 니네 주인님 받든 받는... 엄마나 이거왜 이러나? 야, 야, 와, 갑자기 둘이 이제 사귄지 첫날인데 남친을 죽여버렸네. <웃음> 아 이제 사귀었는데. 야너 페이가 이씨 어떻게 할 거야 페이 이거. 아 이거는 끝났다. 아하. 네, 안 됩니다. 뭐저 정도 찐득을 이길 수 있으면 좀 문제가 있긴 하지. 찬드라 하나한테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받는지 찬드라만 운영 잘해줘서 진짜 이거는. 요거는 엔짱 엔짱 장짱아 그러나 그지 라프타리아의 가능성을 보여준 영상이에요 상당히 괜찮은 덱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 덱은 랭킹전에서도 최강의 덱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당기 흥미로운 덱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